K-Tag, 방금, 없어서, 어떤지, 하고 갔떤지 얘기해주세요. 네, 너무 재밌을 것 같고요. 어, 비록 짧게 준비했지만, 열심히 좋은 성과 내도록 하겠습니다. 5 0 0 c 화이팅! 자, 공연수가 맞던데요? 어, 공연한다고, 뭐, 아버지한테도 얘기 안 했는데, 이게 오늘 잘 성공을 해서, 내년에 더 좋은 공연을 할 때, 그때 아버님과 어머니 모셔서, 더 재밌는 공연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게 몇 개월 만에 지금 무대에 서는 건데요 아 준비한 만큼 오늘 빵빵 터트리고 내년에는 공연이 더 많이 잡혀서 떼보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자, 근낙기획단 공연 오늘 시작합니다 아 11월 5일 7시 제가 앞에 공연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각오가 되겠습니다 빵빵 터트리고 앞으로도 쭉쭉 우리 근낙기획단전국순공원하고 해외공연까지 갈수 있도록 달려가겠습니다 근낙기획단 파이팅! 일단 공연에도 한마디 해주십시오 네, 정말 감기무량합니다 정말 오늘을 위해서 많은 친구들이 많은 사람들이 피와 땀을 흘리면서 오늘까지 온것 같습니다. 물론 피 흘린 사람도 땀 흘린 사람은 없지만요. <웃음> <웃음> <웃음> 역시 역시 그러나... 제일남이죠 <웃음> 그러나 오늘 피와 땀 무대 위에서 리도록 하겠습니다. 커밍스. 리사이트 파이 가겠습니다. <웃음> 형, 자, 금화켓단 첫 번째 공연입니다. 아, 엄청 고맙습니다. 금화켓단 리사이트 파이팅! 네, 네, 네, 네, 네, 네. 파이팅! <놀냐> 자주 네. 가운데로 가려뭘 최고로 뭔가 이런 전투기야? 이렇 하시죠? 거기 관객을 목잡았어요물어 제가 역시 하십시오 어, 기억 그만. 그거 상급 때. 닦고 여기 야, 미사이 아, 어 다나만 더. 어디 먹고 있었다는 얘기인데. 앞에 차는얼마야 되는지 아시죠? 뭐리만 시간 때마다 다지 회식이다, 회식! 예! 물, 물 물어. <Sograf Oooh heps> 감사합니다. 무슨 오세요. 자, 어서 오세요. 자, 어서 오세요. 이렇게까지 잘나어줄몰세요 자, 어서 오이요 자, 어서 오세요. 자, 어서 오세요. 자, 어서 오세요. 자, 어서 오세지않 어서 오세요. 자, 어서 오세요. 자, 어서 오세요. 자, 어서 오세요. 자, 어서 오세요. 자, 다서 오세요. 로 어서 오세요. 배 어서 오세요. 자, 어서 오 어서 오다요 자, 어서 오세요. 자, 어서 오세요. 서서어요 I'm s o